안녕하십니까 1월 9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의 랠리를 나타냈는데요 12월 비농업 부문은 22만 3천명을 발표했으며 시장 예상치인 20만명을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고용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또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를 기록하였고 전년 대비 4.6%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각각 0.4%와 0.5%를 화해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시 종목도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애플이 3.6%를 상승하였고 아마존도 3.5%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의 가격이나 소식에 2% 상승을 나타냈네요. 원유는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의 우려에도 반발 매수세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신년에도 연준의 스탠스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일텐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반등을 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낮아진 임금 상승률과 더불어 인플레 완화 지표가 다소 뒷받침이 되어야 할텐데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나 가능성에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무엇보다 더욱 높아진 상황인 만큼 연준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지켜보셔야겠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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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ope for you today. Bye!